합판보에로 떼어낼게요. 지금 이걸 놓고 다그렸고요요 다스를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다스를 하나로 몰아줍니다. 접어주고요엠비시켜주고요 다스를 여기를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뜯었구요. 여기 덧단, 이런거 뜰때는이 선을 이렇게 예쁘게 그려줄게요. 다시 하나만 잡고, 대신 조금 많이 잡히는거고, 앞에 조금씩 나왔고요 이렇게 내 그래 줍니다. 산 보레로 나왔습니다. 여기 또 이쁘게 치장을 하겠죠? 이게 보레로 앞자락입니다. 예쁘죠? 여기 또 디자인은 또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예쁘게 나왔죠? 그러면 형, 어, 맞죠? 예쁘죠? 또, 여기 또 장식을 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이제. 디자이너가 또 예쁜 장식이라고 하면. 장식을 더 하고, 더단을 더 대도 되고요. 또 이제 디자인이 또더 나올 거예요, 아마. 됐고요. 뒤판, 보레로 떠낼게요. 이 앞판이 이렇게 터졌으니까 앞판이 이렇게 터졌으니까 뒷판은 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스가 이거 얼마 안되잖아요 원피스에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여유도 줄 겸해서 이 다스 잡지 않고 그냥 일자로 하겠습니다 없애 주겠습니다 밑잔데 네, 다스 부분이 약간 올라가겠죠 잘 됐구요 땀을 그려줄게요 그 원피스요피스 때문에 잘라낸 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2 5세지 보레로는 원피스는 잘라냈죠 어깨 좀 보이라고 수매가 달립니다 보레로에는 이렇게 해서 I just moved it. 이졌고요렇게 이렇게 붙는 거죠. 앞판은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뒷판 완성했고요. 소매 패턴 뜨겠습니다. 소매는 패턴을 접어 놓습니다. 접어 놓고요. 원형도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 놓고요. 여기서 중심 기준선부터 잡습니다. 기준선을 한제나 잡아줘야. 기준선 잡고요. 암울선. 기준선 잡아줬고요. 여기 앞판이고 뒷판입니다. 뒷판이 위로 오게, 위로 올라오게 접어주세요. 소매 길이. 맞고요. 이 상태에서 기준선을 제일 위에 부분에서 30cm 손목 기준선 그려주고요 여기 다 내려와 있으니까 선이 먼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 은3등분해서 기준선을 그려줍니다 그해서 그려주고요. 손목 끝부분은 2cm, 2cm 앞으로 뒤로 나가면서 아래로, 앞으로 내려줍니다. 여기서 모양, 모두자로 모두자로 모양을 내줍니다. 이렇게 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내 주고요. 또 이렇게 내 주고요. 3등분 하나 위치에서 7cm를 나갑니다. 가운데 기준선에서 7cm를 나가고요. 됐고요. 7cm 가간선에서 예쁘게 그려줍니다. 많이 구분 쪽, 많이 구분 쪽으로 구분 쪽으로 해주시고요. 손음에 선이 아주 예쁘네요. 이 상태로. 쓸려줍니다. 수에선 예쁘죠? 그리고 여기로 이런 선도 이렇게 모두 잡으면 이런 선이 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모양을 내줄 수 있게끔 제일 많이 흰쪽으로 이렇게 내주겠습니다. 예쁘죠? 이 섬에 사는, 그래서 5cm 기준으로 나가는 거는 똑같고요. 일단 기준선, 이런 데 잡아주고요. 소매 이 세분을 없애줍니다. 이 세분을 일단 그릴 때 그릴 때 보여드릴게요. 가위로 올려놓은게 졌죠 얘가 뒤져 이렇게 됩니다 얘가 뒷판이고요 여기 다시 이렇게 파줍니다 이제 좀 기준선을 필요합니다. 기준선 잡아주고요. 이세분 이것도 빼준 절반을 접어줍니다. 이세분이라고 섬에 살짝 이렇게 이세븐이 사는 그 선인데 이선을다 없애준답니다. 이렇게 파주고요. 이제 이거 잘르는 거는 잘르면서도 기준선을 맞춰서 자른 데서 보여드릴게요. 이 기준선만 있으면은 절반으로 줄였죠. 이세불량을 살짝 곡선만 살려줍니다. 이렇게 고요 손이 너무 예쁘죠? 손반내주고이 세질량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손매가 완성되었습니다 중심선 뒤쪽이고요 여기는 앞쪽입니다 스매 완성되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스매 완성됐고요 보레루가, 완이 됐습니다. 보레루, 완성분보레드이게요분 이렇게, 이성됐고요분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 완성됐고요. 이제 원피스 보여드릴게요. 좀피스요판은 쳐주는 거 엠피시켜주고요. 이게 앞 중심이고 뒷 중심이고 옆 부분입니다. 타이틀입니다. 소리아가 아니고. 화이팅 후, 이렇게. 아, 원피을 떴습니다. 뒤, 이게 뒷면이죠. 이렇게 붙고요. 앞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